안녕 맨날 춘천에서 왔다갔다 이거 좀 힘들어서 한번 미리 와봤습니다 전날에 숙박을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일은이런 느낌 요쪽도 짠 예쁘죠 요두 색깔이 포인트에요 잡아라 초점 아무튼 예. 근처 와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문해 주셔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저는 내일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을 다 끝내고 머리도 포니테일로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내일 오늘은 요 파란색이랑 핑크색이 컨셉입니다 그러면 좀 많이 이르지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이 아직 안열렸다고 해서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 검사를 합시다. 하고 오겠습니다. 짱.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브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당근 중고거래를 하고 휴 배고파서 전철을 타기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치마를 입는데 지금 불편해서 바지 입고 있고 오늘은 내일 예쁘죠? 요즘 라이브를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손톱이 짧아질 새가 없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화장을 안했고 응. 입술 헤르페스가 생겨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저 열심히 고쳤다 그래야 되나 열심히 약 바르고 그랬는데 금방 안 나아지더라고요 피곤했나? 응. 오늘도 화이팅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카야 치즈 토스트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제가 밑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실이 조금 늦게 열려가지고 어, 혼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맨날 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어, 여기 와서 해야 피부가 좀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끝냈고 음, 쉐르프스 볼터치랑 립이랑 이런 거 남았습니다. 밝아가지고 되게 되게 갈색인 데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화장을 끝났고요. 사실 오늘은 안경을 씁니다. 알 없는 안경이에요. 이따가 쓴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쓰면 되게 자국 나가지고 좀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다 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늘도 어경 없이 키트. 키트 키트 오우. 와 오늘 진짜 이거 입술 안되겠다 안되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슬퍼요 이렇게 커다란 지퍼백에 이렇게 담아야 했나 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말 낭비 진짜 지겹네요 이것도 참 또 꼬박꼬박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아예 안경을 쓰니까 되게 재밌네요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음성이야 나와라 진짜 엄청 조심하거든요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또 우, 선명한 한줄 좋아요 오늘의 내일 예쁘죠 손톱이 길어서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길어야 돼 <웃음> 진짜 우 공성이 나와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세트장 이준호 이준호 오, 예쁘다. 오늘 네, 뷰티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끝났습니다. 오, 나 아, 진짜 입술에 헤르페스가 자꾸 건조하게 저를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 옆에서 썸네일 찍고 계십니다. 진권 패밀리분들! 아, 네. <웃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本当にプロでしたいやそんなことちゃんとこうなっているのそれ紳として m シとして m ですから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ジンっン人ファミリーのじんくんさんとことみさんですおはようこんにちはハニーボブハニーボブニカ夫婦の動画をアップロードしているチャンネルです遊びに行ってくださいん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 만나요 안녕 끝나고 지금 저는 청량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숙소를 잡거나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집에 이게 춘천은요 이 시간이 되면 아주 조용해요 근데 서울은 시끄러워 <식크러워 ff apo> 여기에 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라이브였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아주 좋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돼가지고 방송도 그래서 선물도 주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동대문이거든요 지금 헛헛 DDP가 보이나? 아곧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DDP 4호선에서 갈아탈까 하다가 귀찮아서 날씨도 안 춥고 해서 1호선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봐요 안녕 우, 우주선 같아 오늘 마녀공장 라이브 갔다와서 지금 밥 먹고 그랬는데요 이거 10주년 기념이라고 주셨는데 되게 귀엽네요 이 손수건도 들어있었는데 손수건은 잘안쓸것 같아서 여기다 묶어봤는데 귀엽네요 어, 되게 이렇게 장보러 갈때잘쓸것 같아. <웃음> 감사합니다. 잘 쉬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오늘 사실 다음 주 라이브를 위해 또 VTR을 만들어야 해가지고 저는 바로 또 일을 하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 박스다. 후! 힘내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요건 다음 주에 초록색으로 또 바뀔 예정. 굿밤!